저희 얼레약세스입니다. 빌로제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버그가 가득하고 세련되지 못할 뿐더러 잘 작동하지 않기도 하고 없는 기능들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로샬라샬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변방 스트리머 개코스테이크에 아직 노카츠브라 세팅이 문제가 있어 소리조절이 고르지 못한 스트리머의 오늘 할 게임은 서브노티카 빌로제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서브노티카 빌로제로를 선물해주신 우리 갸유왕님께 정말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1편에 후속작... 후속작 개념이죠. 음, 후속작 개념인데 어, 별로 달라진 점이 있기보다는... 음, 많은 점들이 이제 좀 추가가 좀 조금씩 되고, 주인공이 달라졌다. 그 정도가 있겠네요 이제 새로운 생물체도 있고 일단은 원래 저거 오리지날에서는 주인공이 북부 북부 쪽에 있던가 북부인가 내가 알기로는 그 만약에 지구가 있으면 은 북부 남부 남부 이렇게 있잖아 북극에는 일반 섬이 하나 크게 있고 남부쪽에는 이렇게 빙하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작에서는 그 북부쪽에서 주인공이 조난당해서 생존하고 결국에는 이 섬을 탈출하는 여정을 그렸다고 치면은 이제 빌로우제르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공으로부터 이제 주인공이 살아남아서 어, 이 행성을 빠져나간 이후에, 몇년 뒤에 이 행성이 있다! 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지구인들이 여길로 다시 타자와서 이 행성을 연구하고 어, 자원을 추출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간 어, 과정을 볼 수가 있다. 엠비언트 오클루전이 뭐지? 뭔지 모르겠지만 다 높게 해. 모션 블러 빼고. 아 수박님 어서오세요 이거 채팅방이랑 공룡아저씨 저기다 놓는게 괜찮을라나?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게임을 굉장히 잘하고 신중하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드코어로 가겠습니다 <웃음> 살짝, 살짝 끊겨요? 그러게, 이거 왜 끊기지? <웃음> 페이스리그 꺼야겠다. 페이스리그 켜서 그런 것 같아요. 어? 인터넷 껐더니 괜찮아. 어, 뭐야, 또 끊기는 것 같아. <웃음> 왜 이렇게 끊겨? <웃음> 잠깐만 좀 조정을 해볼게요 페이스리그를 꺼볼까? 저거 펭귄입니다 펭귄 비슷한 것이죠? 음 갑자기 빨라졌어 <웃음> 페이스리그때문에 그랬어 <웃음> 공룡아저씨 빠이빠이 다시 켜볼까? 괜찮으면 다시 켜보기로 하죠? 공바 공바 다시 켜보자 괜찮을 거야 아마 안 괜찮을 수도 있고 <웃음> 페이스리그 소프트웨어 a r 브 i v e to the a n s r i 아직까진 끊기지가 않죠? 어때? 끊겨? 끊기나? 안 끊기나? 아... 이거 꺼야겠네. 대신에 게임이 끊기는 건 아니네? 공룡 얼굴이 끊기네? 그러면은 <웃음> 페이스 리그. 요거를 못끝나 아... 이렇게 해보자, 일단. 하드코 가보기로 하죠. 아닌데, 끊기는데? <웃음> 꺼야겠는데? 공바. 공룡 아저씨는 인. 저거 2D 게임 할 때나 켜야겠네. 아, 김도현 님 어서 오세요. 아, 아 이거 로딩 엄청 긴데. 로딩 할 때나 이제 입을 털 걸. 저 다시 얘기해 드리지만은 이 게임은 저번편으로부터, 몇년 뒤에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1편 주인공이 남성이었는데 뭐하다가... 여기 떨어졌지? 주인공이? 주인공이 탐사선 대원이야? 아니면 그냥 저거 관광객이야? 그 주인공 배경 출신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주선 타고 가다가 행성에 그게 있잖아요? 뭔가 스포일러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섬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던 운명이었던 것이지. 계속하려면 아무 버튼이나 누르십시오. 아무 버튼 클릭. Unknown w o r l 제공. 톤좀좀 낮춰야겠다. 너무 들떴어, 지금. 두리번 두리번 쌤 굿달 쌤 <웃음> <샘>, 굿달 <웃음> 잠깐만 이거 <웃음> 어 자막 켜나 적고 속도 이거 뭐야 줄이면 느려지는 거야 빨라지는 거야 이거 알 수가 없네 20으로 한번 해볼까 수직 동기화 끄고 좀 넓힐까? 넓히는 게덜 하려나? 마스터 볼륨 살짝 줄일게요 그리고 음악 볼륨도 조금 줄이고. 훌륭 m 니다 u m 기지개 피고 뭐야 왜 목소리 안나와 뭐야 왜 목소리 안나와 <웃음> 왜 목소리 안나와 더 미티어 스톰 얼마나 어, 10분 정도? 너 듣고 있니 제프? 어 우리가 해냈어 요 타이밍... 너 타이밍 정말 안 좋아. 제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왜이래! 이거 원래 소리가 안 나오나? 뭐지? 버그 때문에 안 나온 거야? 뭐야? 라저 데돈 세이 애니 롱거댄 유니드 투. 잠깐 음성이 안 나와요. 묶고기들도 있고 이제 다시 얘기지만 1편을 부터 몇년 후에 얘기고 1편의 주인공이 탈출을 해서 결국에는 이쪽에 어떤 섬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테라 저, 저거 저거 뭐 알테라사에 회사에 아마 여기 나왔을거야 주인공이 일하러 온거야 여기 저 빌로제로 주인공은 여자죠 그리고 로빈 구달 베스퍼 보안 면접 왜 임무에 지셔, 지원하셨습니까? 행성 4546B에 대해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임무에 지원하지 않겠어요? 제프린아 그럴걸요? 아닙니다. 제프린 지난주에 서명했어요. 왜 하프린 임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각있는 외계생명체를 발견했던 곳은 스트레터... 이 이게 몇이야? 아, 나 로마 숫자 못 읽어! 아, 로마 숫자 왜 넣는 거야, 대체! 그냥 저거, 저거, 이거, 이거 넣으면 안 돼,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건 또 무슨... 무슨 문.. 이건 무슨 숫자라 그러죠? 아라비아 숫자였나? 그건 재미있었지만 솔직히 지루했어요. 그런데 텔레패스.. 텔레파시 오징어가 있다니 행성에 있던 우주여행형 외계인에 관한 소문들은 그저 소문일 뿐이라고 말해야겠군요.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가 그거밖에 없다면 실망하게 되실겁니다. 전 외계언어학자예요. 우주여행형 어, 외계에 있는 우리의 성배죠. 제가 원하는 건 맞지만 그걸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직책에 당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세상에는 당신이 상상조차 할수 없는 생물들이 있어요. 제가 그 생물들하고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시나요? 생각하기엔 자기에 대한 반응의 연관성을 알아야 되고 또 저는 생명체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해요. 그 생명체가 액체 질소로 목욕하고 발로 소통한다면 전 우주복을 입고 물구나무를 설 거예요. 하지만 이 모집 과정은 참 낯선 방식에게 예. 무슨 낯선 외계생물을 만난 기분이군요 그래서 여기에 제 반을 연관시키려고 노력하고요 고맙군요 로빈 산드라? 산드라? 산드라? 산드라? 샘 구달 48세 로빈 구달 37세 주인공이 누구야? 주인공이 샘이야? 주인공이 샘이야 로빈이야 모르겠군 자 저는 이제 키보드 마우스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굉장히 어려울... 어지러울 거예요 어, 그 점은 제가 어떻게 못하고요 <웃음> 그냥 재밌게 봐주시길 몰겠습니다 여러분 가자 이 게임을 산 선지자들 덕분에 그나마 버그나 그런 것들이 없을 거예요. 요것은 돈이 된다. <웃음> 이거 1편 해본 사람들은 이거 뭔지 알지? <웃음> 사실은 이런 게더 가치가 더 높은 건데 과학적인 그런 게 이런, 이런 게더 높지, 가치가. Remember information, leading to the activate, activation of alien technology, 이지 리워드, 미드, 오토매틱, 라이트, 바이아웃 앤 10, 100, 1000, 만 크레딧 보너스... <웃음> 이딴 건 소용이 없대. <웃음> 이런 건 가치가 없나봐. 이런 것도 가치가 있을 텐데, 기술적인 가치가 없다 치더라도 뭔가 유물적인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나가야 되나? 엑소슈트. 밖이 추운가봐. 눈 내린 거면 모르겠니?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이로 가는 거 아닌가? 최대한 요거 조금 마우스 감들을 조금 느리게 해볼까? 부드럽게 하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부드럽게 하는 게 없어. 최대한 패드로 하는 느낌으로다가 <웃음> 천천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쩔로 가야 되나? 쩔로 가보자. 이거 뭐 온도 시스템도 있는 거냐? 왜 안구에 이거 그냥 저건가?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다 영어로 적혀 있어가지고,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절로 가야 되나? 연결돼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추운가 봐. 잠깐만, 이거 <웃음> 왜못 들어가? 이거 <웃음> 추워요. 추워 아으 추워 이리로 가보자 화물적재실? 안열려 연구실? 연구실 가야되나? 연구실도 아니야 밖에 나가는게 맞나봐요 근데 밖에 나가서 어디로 가라고 이, 문도 열려있네? 어 열고 닫을 수 있는게 따로 있네 어디로 가야되는데 열리지가 않아 아 이거 영알못이라서 너무 너무 불행하네 일로 가야되나? 여기 내려가는거야? 뭐야 사다리 타고 내려가는게 없어 <웃음> 그냥 클릭하면 끝나 얘 아닌가봐 추워 뒤지기 전에 빨리 어디론가 가야돼. 근데 어디로 가야되지? 눈사람 부숴버렸어. 어디로 가야오? 어, 저쪽인가 봐. 저쪽으로 가자. 아, 보통 그리고 이런 게임은 폐지를 줍기 때문에 굉장히 개농가다 게임이기 때문에 밤에 하는 게 굉장히 어울리는 게임이긴 하지만 어, 어쩔 수 없이 제가 2시에 하기 때문에 오호라 오 이런게 있어 어머 징기 징그럽고 신비하구나 어 밖에 오 따뜻한 매트가 있구나 이거 전기 매트 있네 <웃음> 오호라 그 식물인데 따뜻하게 해주네 <웃음> 나를 향한 당신의 온도는몇 도? 뭐니뭐니 뭐니 해도 <웃음> 아 <웃음> 정신이 나갔지? 추워야 따뜻하게 해줘야 고마워야 설산을 함지? 이거 왜 목소리 안 나와? 잠깐만! 이거 원래 목소리 안 나와? 원래 안 나오는 건가? 딴, 딴, 딴. 딜로우 제로. 목소리. 음성. 음성 더빙 왜안 나와? 음성. 음성 음성 추가 안, 아직 안된건가? 나 이거 잠깐 구경했을때는 음성 나왔던거 같은데? 어, 뭔가 이상한데? 그리고 이거 자막 초당 문자수 아 문자수 초당 1초당 문자가 얼마나 나올지를 보여주는거구나 그렇구만. 그냥 이렇게 하자. 제프. 어, 제프 이제 곤. 후에마이 스피킹 투. 내가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웃음> 커피. 따다 땅 커피에. 든든하게 배를 채우면은 왜 커피 안 나와 이거? 어? 커피만 그냥 쏟아지네. 어? 커피 얻었다. 아메리카노. 무슨 일이야 여기? 무슨 일이 있던 거죠? 영건 매계 연구. 이 지금 게임 킨지 얼마나 했다고 벌써 재밌어요를 물어봐 <웃음> 재미야 있겠지 우리가 설계자라 명명하니 불가사의한 우주여행형 외계종족은 4546B에 거주하는 동안 방대한 양의 시설들을 짓기 위해 행성 주변의 여러 지역들을 선택했습니다 박테리아에게서 종족을 구하기 위한 임무에 초점이 주 격리 시설에 있는 황제에 맞춰져 있던 와중에도 여타 다른 시설들을 다양한 사전 예방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웃음> 영번구 지역 미확인 외계시설 영번구역에는 이제 꽤 익숙한 외계전식처가 많습니다만 주요원구기지와 가까이 있는 이 외계시설은 아직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몇 안되는 곳중 하나입니다 이 시설이야말로 영번구역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할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수백년전 얼음 아래에서 얼어붙은 이 시설은 현재까지 휴면상태에 놓여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첫번째 역..만..역장만 넘어보았으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유행의 자물쇠들이 있어 다른 방으로 접근하는 추가적인 모험은 불가능합니다. 내부에 뭐가 있던 간에 우리가 마주한 얼음은 어떤것보다 철저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삽입! 못해. 여기서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 제프가 여기 없어요. 하지만, 쌤, 우리가 뭔가, 깨운 것 같아. 어, 탈출시으로 오세요. 오, 어, 가도록 할게요. 내가 로빈인가봐. 내가 37세라고? <웃음> 깨어나보니 37세 여자가 되어있다? 뭐야 이거 왜? 빙빙 돌게만 들어놨어 이거 탈출시으로 오래 아까 거기 있던 대로 다시 돌아오래 근데 이거 목소리가 왜 안나오냐 원래 안나오는거야 아니면은 뭐야 이거 저거 잠깐만 볼게요 벨로우제로 잠깐만 볼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외국인이 한걸 봐야겠어 아뭐또 광고 후에 영상이 재생돼 싫어해나 먹어라 <웃음> <웃음> <웃음> 아 가가가. b e n a good girl f o m b e n Please set the same alarm I... Hi, Sam. We lost contact 뭐야 이거 왜 목소리 안 나와? <웃음> 이거 껐다 켜 볼게요. 어왜 목소리 안 나오지? 이거 다 나와야 되거든. 이상하네? 음성 크기 만져서 그런가? 야 이거 이거 이거 이상하네? 옵션 만진 것도 다 제자리로 돌아가 있어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아직 원래 악세스라서 음성이 안 나오는 줄 알았더니, 내가 지금 킹거에 문제가 있나봐. 근데 빌로우 제로에서는 어떤 얘기가 전개가 될까? 일단 생존방식은 맞을거 아니야 1편이랑 똑같을거 아니야 근데 내가 왜 여기 일하러 왔는데 또그 개고생을 해야되는지 그거에 대한 뭐랄까 일종의 어... 정당성? 이야기 전개의 당연함? 그런걸 부여해야될거 아니야 어머 뭐야! 세상에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천장이 무너지고!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아, 유성 떨어진다. 유성 떨어지네. 유성 떨어져서 저거 기지 다 박살 나는 거 아니야? 여기로 갈수 있나 봐. 아니야, 못 가. 딴 데로 가야 돼. 아, 마우스 자꾸 휙휙 돌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최대한 패드로 하는 것 같은 플레이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슥슥 슥, 그래도 빨라. 잠깐만, 절로 가는 길이 막혔으니까 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헤이! 점프하면 목소리도 내는데? 주인공 흥! 하! 하! 흥! 일로는 못가 여기 나중에 오는건가봐 흐 하! 흐 하! 흐 하! 흐 하! 흐 하! 흐헐 하늘이 시뻘게졌는데 큰일났다 뭔가 잘못됐나봐 일로 가는건가? 아씨 일로 가는거였어 미친 와 유성이 왜 떨어져? 야 이거 목소리 안나와 잠깐만 이거 녹화 잠깐 중단하고 하, 해결을 하고 오겠습니다